자,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. 어, 이번에 저희 그 세컨, 3월 말에 있을 세컨 그 국내 보안 전시회죠. 어, 거기에 그 신제품으로 출시할 어, 아, VMS 티저 영상입니다. 어, 지금 새롭게 이제 수정돼서 지금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다... 다 너무 좋은데, 아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<웃음> 너무 좋네요. 그 유튜브에 하여튼 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